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실수여 무주택 서민들이 진입하기에 벽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의 공급 물량에 거는 기대감 역시 당장 임박한 전세 만료 기간을 앞두고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전세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일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고 서울은 0.04% 올랐다. 경기의 경우 동기간 0.03% 올랐으며 지난 3월 14일 이후 13주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부동산 R14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시황도 비슷하다. 전세시장은 서울 영등포, 양천, 서초, 마포, 노원 등 업무시설 인근 지역과학군 수역,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세값 상승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며 전세 물량도 부족하다. 지난 6일 기준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130.1, 서울 128.3, 수도권 125.5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 0에서 200범위 이내 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4년 동안 오른 전세값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 주택 매입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전세값이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이동이 힘든 경우 더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올 것이란 전망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확신을 주는 단적인 예가 전세 이중가격이다. 일례로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로 사는 40대 A씨는 지난 2019년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값 5억에 전용 1 3 2 전세 매물을 구했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오른 보증금을 지불하고 내년 9월까지 2년 연장을 마쳤다. A씨는 아이의 교육 때문에 이곳에 전세 매물을 구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전세값에 거주하고 있다. 심지어 용자도 없는 집이라며 이미 아이가 졸업해 더 이상 강남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보증금의 이정도 입지와 환경을 갖춘 집에 2년 더 살지 않을 이유가 없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알렸다. 고 말했다.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에도 전세값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임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의 동일 면적대 매물 전세값은 수억 원이 넘게 올랐는데 임대사업을 사회봉사활동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4년 전 가격 그대로 전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A씨가 지난 2019년 5억원에 전세계약한 아파트의 동일면적대 매물은 1년 전인 지난해 6월 보증금 5억원에 월 250만원, 보증금 8억원에 월 170만원, 보증금 10억원에 월 110만원 등의 반전세계약이 다수 이뤄졌다. 동일보증금인 5억원짜리 매물을 비교해도 A씨가 거주하는 집을 소유한 B씨는 1년에 약 3천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난이 가중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실거래가와 시세에 맞춰 전세값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코인 시장의 불안정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테크 방안을 찾기에도 힘들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난 것을 상세할 수도 있다.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아 매매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눈치 싸움, 양극화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시장의 경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장의 우려를 덜고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는 주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임대차법을 수정 보완하는 등 개편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전세대출 규모를 확대 또는 일부 월세지원이 필요한 세입자에는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예상 가능한 전세난을 돌파할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2017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무려 220명에 달하는 세입자에게 449억 4,1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직 가 A씨가 일으킨 전세사고 가운데 207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423억 8,50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h u g 는 지금까지 A씨에게 이 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인 A씨는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 중개업자와 짠뒤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잠적한 그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490채로 세입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가취업한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토교통부와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이었고 사고 금액만 1,096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 대위 변제해준 뒤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끝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HUG는 서울 관악구의 B 씨가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 28건 63억 5,200만 원, 충남 예산군 시 씨의 전세금 12건 28억 6천만 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역시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전세금 미반환 상이 3 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 549건 1,096억 4천만 원 가운데 9 6 6억 6,400만 원을 대신해 줬지만 이후 회수금은 117억 3,100만 원 12.1%에 그쳤다. 특히 반환보증 사고 상위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단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Best. 보증기관인 HUG와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매년 증가세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654억 원에 이르렀다. 타입라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주택 유형별 전세금 대위변제 회수율은 아파트 74%, 단독주택 56%, 다가구주택 46%, 연립주택 43%, 타입라스. 오피스텔 34%, 다세대주택 22%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갭투자가 용이하고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상품일수록 회수율도 낮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전세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시기에 이른바 깡통 전세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갭투자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